원대륙의 빛나는 해안에서 사냥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몬스터들은 51에서 52레벨로 분포하며 특별히 값이 비싼 아이템을 드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패치를 통해서 기계 장비 강화 주문서의 재료인 영험한 기운이 봉임된 돌이 개당이 골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리품 획득률이 60% 증가하는 달빛 담은 과즙붐료를 먹고 30분 동안 사냥하였으며,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에 진행했습니다. 가끔 초보자분들이 자동 루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곤 합니다. 소원 패스 종류인 그로아에게 수집구슬을 장착해주면 40m 내에 있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수집해줍니다. 수집구슬은 30일의 기간제 아이템으로 3 0루루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투 소환수에게 장착이 가능한 수집 장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3 0루루입니다 뭐야 다크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엑셀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아키 에이지는 넥슨이나 엔 c 의 게임에 비하면 아주 양반입니다. 몬스터들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잡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하지만 단조롭기 때문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사냥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동안 사냥해서 먹은 아이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순수 사냥으로 얻은 골드는 5굴 83은 3동입니다. 습득한 고대 장비들은 필요가 없으니 상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자는 경매장에 1골 3 0분에 판매하고 영화한 기운이 봉인된 돌은 25개가 나와 경매장에 50골드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상자를 개봉하면 가끔 비싼 도면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 패스. 명점은 고급등급 19개, 희귀등급 2개가 나와 1150의 명예점수를 얻었습니다. 왕자의 주머니 498개와 잡동선이 81개가 나왔습니다. 잡동사니는, 음? 어머니께서 쓰레기통은 열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머니 498개를 언제 다 열지. 그렇게 그는 15분 동안 주머니만 열었다. 30분 사냥 15분 주머니 여기가마리어방구요 주머니를 다 열었더니 223골 32은 82동이 되었습니다. 45분 동안 이빨짓을 해서 총 274골 6 0은 82동을 벌었습니다. 끝